원양어선이라는 컨텐츠가 새롭게 나 낚시라는 컨텐츠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보통 낚시라 하면 쉬어가는 컨텐츠로 여태까지 달려온 사람들한테 휴식처를 제공하는 이벤트성 서브 컨텐츠에 속합니다. 사실 말이 쉬어가는 컨텐츠지 나는 접속을 했지만 격하게 아무것도 할게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낚싯대를 던지는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소개는 몇 가지 하고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낚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낚싯대와 미끼가 필요합니다. 미끼는 루브풀과 곡물 가루고 낚싯대는 헬렌이 500만 이디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500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물을 챙기셨다면 이제 온천에서 낚시를 시작하면 됩니다. you <laughs>